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입니다 대학교 강의를 가게 되면 학생들하고 20대 친구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안타까운 경우가 좀 있어요 강의 말미 질문들을 많이 봤는데 굉장히 진지한 생각할 만한 질문을 던지는 친구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그 친구들 뒤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자 쟤는 무슨 저렇게 재없면또 질문을 하고 있나 그날의 어떤 강의 주제와 엄청나게 동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용기를 내가지고 손을 들고 자기 얘기를 했을 뿐인데 오히려 그 말을 했던 그 친구, 질문했던 친구가 위축이 되더라고요. 뒤에서 웅성웅성 몇 명이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나? 이상한 건가? 진지한 성격을 가진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 의구심을 가져요 우리가 어쨌든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한테 규정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 성격이 정말 이상한 걸까 내가 무언가 말을 해도 무언가 행동을 하려 해도 이거에 대해서 상대방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하려던 말에 상대방의 말이나 상대방의 행동이 계속 아른거려요 그래서 그들한테 맞는 말이나 그들의 비위에 맞는 말이나 행동을 나한테 더씌우기 시작을 하죠 그들에 맞춰 가지고 내 나사못을 그 너트에 끼워 맞출 수 있게 그 모양을 변형시키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그냥 기성품처럼 대량 생산되는 기성품처럼 그냥 나를 거기에 묻어가는 거죠 길을 가다 보면 오피스텔이 분양 나온 거 있으니까 이것 좀 보고 가라고 전단지 계속 보여주는 아주머니들이 있죠 물론 귀찮을 순 있어요 자 한번 보고 가라고 하는 그말 자체로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왜 나한테 이러지 비난하진 않습니다 내가 갈 길이 바빠서 그냥 지나칠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오피스텔 분양받을 일 없으니까 그냥 지나쳐 갈 뿐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인격적으로 나쁘게 생각하면 어떨까 내가 확신을 가진 거에 대해서 내가 그걸 드러냈을 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죠 내가 이미 토스를 한 거예요 공은 넘어갔어요 내 손에 있지 않아요 저도 채널에서 자기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마음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항상 얘기를 하죠. 이왕이면 타이트하게 내가 할수 있을 때, 노력할 수 있을 때 노력하자. 연로족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라면 제 영상이나 제 이야기에 동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의 성향을 존중을 해줘야 되고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포용해가지고 어깨동무하고 앞으로 나갈 생각하지 말고 이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내가 성격적으로 그냥 유들유들하게 여기에 섞여도 좋고 저기에 섞여도 좋고 이런 거 자체가 마음에 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야, 계속 이게 괴리감이 든다면 내 목소리를 한 번은 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목소리가 허스키건 얇던 그건 그 사람이 판단을 하는 거고 나는 일단 내 목소리를 내봐야 돼요. 내 목소리조차도 이제 점점 안 들립니다. 항상 남의 목소리만 귀에 들려 있죠. 모두에게 좋은 사람, 굉장히 훌륭하죠. 하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 대한 평가는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내가 끌어안고서 걱정하는 그 시간에 자, 차라리 다른 걸 해보시길 바랄게요.